Mmm. -hmm. 안녕하세요 저작권 사례들을 막걸하게 전달드리는 반드시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아 저번에 성공 못 해가지고 저 집에 가서 잠도 못 자고 그랬거든요 오늘은 꼭 성공하고 말 겁니다 여러분 혹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영어 노래로 기네스북에도 등재된 이 노래 어떤 노래인지 심작이 가시나요? 여러분들도 한 번쯤 많이 어쩌면 엄청 많이 불렀을 노래인데요 바로 해피버스데이 투유입니다 오늘은 1년에 한번 내가 주인공이 되는 날 부르는 노래 해피버스데이 투유의 저작권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해피버스데이 투유는 1893년 미국 캔터큐에 사는 오르단 연주자 밀드레드 힐과 그녀의 여동생 디스리스 힐이 만든 멜로디 군모닝투 올에서 시작했습니다 힐자매가 만든 이 멜로디에 지금의 해피버스데이 투유 노래 가사를 붙여 어린이 노래책에 수록되면서 엄청난 유명세를 겪게 되었죠 가사를 누가 어떻게 붙였는지 아무도 몰라 아무도 그 허점을 노려 1988년 해피버스데이 투 유는 여러 단계를 거쳐 w 사연손에 들어가고 자회사인 T와 C사가 저작 행사하였죠 에이 나쁜놈들이네 아예 그렇죠 아주 나쁜 나쁘... 아니 저 설명 중이잖아요 <웃음> 그래서 이렇게나 유명한 이곡 저작권료 얼마나 받았을까요 지금부터 그 저작권료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동안 티와 시사는 이 노래로 2000년 이후 연간 200만 달러 가량을 벌어들였는데요 2013년 넬슨이 만든 다크메터리 영화에 이 노래를 부르는 장면을 포함시키자 그동안 같이 티와 시사에서 저작권료로 1500달러 하나로 약 171만원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에 <웃음> 넬슨은 티와 시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전 세계인들이 이 노래가 티와시 사의 불 창작물이 아니라는 거죠.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? 2013년에 시작한 이 소송은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루어졌고 미국 캘리포니아주 중부 연방 지방 법원은 이 노래의 가사 저작권이 유효하지 않다라고 판결하며 넬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. 아, <목소리> 어, 아직 얘기 안 끝났어요. 근데 매년 이십 억이면 진짜 부럽다. 우리도 한번 불러볼까요? 그 생일 축.